안녕하십니까 3월 16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혁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나스닥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크레딧스위스의 파산 우려가 부각되며 금융주 중심으로 하락출발했는데요. 크레딧스위스의 최대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규제로 인해 추가 금융 지원을 할수 없다는 발표에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중앙은행이 크레딧 스위스의 안정을 위해 조치하겠다는 발표에 시장엔 매스세가 유입이 되었네요. 하락하던 나스닥은 대형 기술주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마 마인스 0.1%로 반전하며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를 보였지만 경기침체 우려가 더큰 상황이 되었네요. 원유는 경기침체 우려 및 원유 재고 증가에 하락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파산 우려에 대해 은행 관련주들의 위험신호의 시장은 혼란이 가중된 모습이었는데요. 다음주로 예정된 기준금리 발표도 시장 상황에 따라 동결 또는 베이비스텝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이 불안해진 만큼 급격한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가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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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은 12,1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8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항선인 12,8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13,0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월 16일 금일 주요 경제표 지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2월 건축 승인건수, 실업수당 청구건수,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건축 승인건수 이전치는 133만 9천건이며 예측치는 소폭 증가한 134만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전치는 21만 1천건이며 예측치는 20만 5천건으로 예상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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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